자 오늘은 어 제가 사용하는 카카오 카카오 맵에서 아 제가 카카오 맵으로 내비게이션 쓰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이전에는 카카오 내비를 썼었는데 이게 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설정이 모든 설정이 초기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륜차만 타는데 어, 자동차 전용도로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심지어는 그 고객센터에 문의 메일도 보냈었어요 근데 어, 되돌아온 답변은 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 맵에서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비슷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. 우선 카카오 내비에서는 그 벌집 뷰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자주 찾아가는 장소들을 리스트화 해서 만들어, 목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. 그 벌집 비뷰 라는걸로 그냥 뭐 리스트 형식으로도 보여지게 할 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일단 제가 자주 가는 어 주소지를 목록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 그거 카카오맵에서 할수 있나? 있습니다 여기 맵이라고 마이 마이에 가면은 요 즐겨찾기에 원래 처음에는 기본 폴더 하나가 생성되어 있는데 어 제가 추가적으로 폴더를 더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아이콘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해서 폴더명 그리고 뭐 설명 그런 것도 공개 허용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나만 쓸 거니까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공개가 뭐 누구한테 어떻게 공개가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캠핑지 캠핑지 노지 캠핑지 리스트를 이렇게 다 작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어 목도 강수역장을딱 찍으면은 위치가 나오고 길찾기를 누르면은 현재 집에 위치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지금 pc 화면에서는 요런식으로 보여지지만은 또 모바일 상황에서는 화면이 어 보여지는 절차가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어 pc 화면에서 이 목록을 작업을 한 다음에 실제 이용할 때는 모바일에서 그냥 딱그 즐겨찾기에서 목록 열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이 폴더를 구분해서 일일이 다 만들기에는 좀 번거로울 거예요그 타이핑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PC 상에서 목록 작업을 다 완료 하시고 실제 사용은 모바일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상황에서 모바일 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사전에 그 PC 상에서 제가 그 폴더 리스, 리스트 작성을 이미 다 완료해 놓은 그런 설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 폴더가 있고 노지캠핑이라는 폴더가 있고 탐색지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 편집하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어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정, 삭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모바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기존에 그 PC상에서 제가 리스트 작업해 놓았던 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자 내가 캠핑을 가겠다 오늘 해서 이미의 음 장소를 여기 비내섬이네요. 비내섬을 가겠다 이렇게 찍으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우선적으로 나와요 왜 설정이 제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안 가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 시작 누르면 이렇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실행됩니다 이거는 카카오 맵이에요 그쵸?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이렇게 나오고 음 여기서 주유소 클릭해 놓고 닫고 있으면 주행중에 네 경로중에 주유소가 현재 시세와 함께 노출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기 때문에 음, 굳이 카카오 내비를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뭐가 다르냐면 어, 기존에 내비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내 자동차 아이콘 요거. 선택적으로 잠시 후회전입니다 다른 아이콘을 우회전입니다. 아이 조용히 좀해 선택적으로 제가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아니 아니 카카오맵에서는 요 고정적인 아이콘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음성 기능도 있죠 그 헤이진이나 무슨 뭐 전국 지역의 사투리 버전 그런 것들이 옵션으로 있지만은 그런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그거가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기본 내비게이션의 기능은 그대로 이식이 돼 있는데 그 부가적인거 아이콘 차량 아이콘이나 안내 음성 옵션 그런 것들은 배제되어 있다. 그러니까 그 악세사리 같은 악세사리 같은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다. 그리고 왜 이, 이거를 권장하느냐 면 별도의 설정 가보시면 여기도 이륜차로 제가 설정을 해놨죠 휘발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카카오 맵에서는 그 지도를 사전 지도에 대한 정보를 따로 다운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내비처럼 내가 설정해 놓은 게 가령, 저 같은 경우는 라이더기 때문에, 이륜차로 설정해 놓은 게, 일종, 일종으로 변경되어 있다거나,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굳이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면서, 초기화, 언제, 언제, 어디서 될지 모르는 그 초기화, 그거에 대한, 어, 불편함,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카카오 맵 하나만 사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